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 아, 오늘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네 이번 달두 번째 시험이 있죠 5월 26일 일주일 있다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간에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5월 10일 시험을 음 보셨던 분들은 본인이 이제 뭘 틀렸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어 30문제를 선별을 했고요 10문제 정도는 5월 12일날 출제됐던 어 약간 어려운 문제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면이 음두 개가 아니어서 어, 화면을 보지 못하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네, 어, 제 설명과, 어, 또 메모에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 2일날 시험 보신 분들은, 음, 어떤 문제였던 것들이 좀, 어, 어려웠고, 또, 아, 이렇게 해서 틀렸다. 또, 운이 좋게 맞았네. 이런 분들도 좀좋을것 같아요. 자, 시험이, 어, 약간 6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 8, 5, 6, 7을 100문제를 여러분들이 1문제 2문제 정도라도 틀리면 495점이 안 나오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RC를 많이 잘하는 분들이 상위층에 부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대여를 끼고자 하신다면 혹은 그분들이 이기고자 하신다면 은 거의 백문제를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만점 향해서 어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드리니까요. 짬짬 시간을 통해서 이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국에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중국은 약간 좀 보기가 좀 힘들긴 해요. VPN을 깔지 않으면 음, 네 그래서 어뭐 깔아서 보시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어, 좀 어, 놓치지 말고 꼭, 꼭 보시면 제가 해드리는 문제들 또문제 딸리는 설명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런거를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좀 이런 말은 제가 하기 조금 쑥스러워 하는데 댓글을 좀 남겨 주시고요어 저도 하다가 보면 와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좀 놀라운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네 오늘도 제가 30문제 또 지난 12일날 출제됐던 열문제를좀 설명해 드리는데 26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 제가 정리 잘 하시고 또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어, 이 문제는 이제 틀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 어휘문제를 그냥 대충 보다 보면은 이렇게 틀려요 제가 틀린 흉내를 또내 드릴게요 there is mandatory meeting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그살 음, 빼기 위한 그 불필요한 지방살 같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there is a mandatory meeting Uh, 또 for today만 빼도 될것 같고요. For everyone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For everyone who already 빠졌어요. Who is가 빠졌어요. Uh, who is involved in managing? 자, 이 managing이 좀함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managing의 대상은 headquarters를 할 수가 있죠. 본사니까. 자, 근데 5월 하고 이 뒤에 걸 놓치셨어요. 자, 이것까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두 개의 이 동명사의 목적에 해당되는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맞을까, 사물이 맞을까까지들 생각을 하셨어야 됐는데, 매지해리코를스는 그런대로 괜찮죠. 자, 근데 r e c 리 i 트라는 어~ 선별하다. 구하다, 사람을 구하다, 채용하다의 대상의 해코를의 본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olunteers, 이게 썸바디죠 그러므로 매니징과 recruit의 두 가지의 동사의 목적어, 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목적어 찾기. 그래서 B가 정답이 됐고요. 보통 목적어의 어휘문제는 타동사를 봐라 그랬는데이 타동사가 두 개가 좀어 영거퍼 5월을, 어, 상관 접속사를 등이 등이 접속사를 붙이고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좀 표시해 드릴게요 뭐 중국분도 볼 수가 있고 그음 외국분도 볼 수가 있어서 답이 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정답임을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자, o 바디라고 하는 명사들이 있는데 이게 o 바디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volunteers, 너무나 사람처럼 이알이나 오알이 이제 꼬리가 알려 주는데요. 아, practitioner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practitioners. 어. r a c nurse medical practitioners, 어, 이거는 어, 개업하는 사람을 그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medical practitioner, 이게 조금 독특한 어휘인데요. 어, 개업. 자기 어떤 클렌징 갖고 있는 사람, 의료진, 뭐, 의료 대리인,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이 됐고요. ER, OR이기 때문에 사람임을 알수 있었지만,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hire하고 recruit라는 동사, 조금 전에 있었지만, 이 단어를 S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3인칭 단수 동사도 되겠지만, hires recruit가, 어, 고용인이 아니라, 피고용인이죠. 그 음. 고용 피 고용인 그러니까 직원이 될수 있는 그런 어, 명사 인플루이스 자 그런 식으로 동격 처리를 해야 됐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가 굉장히 어, 왔다 갔다 많이 되는데 그 어, 동사의 의미 자체를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냥 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어, 다른 거는 뭐애 e 리트 같은 게좀 독특하긴 하죠. 애 e 리트자 애들 애들 스프링이 자꾸 안 나와요. athlete 자, 이건 이제 s를 붙이던가 앞에 어를 붙이는데 자이 운동선수인거 아시죠 그죠자 그래서 athlete, 운동선수, athletic 자, athletic 비교를 좀 한다면 athletic 자 이거는 운동 어, 기질이 있는 운동선수 어, 기질이 있는 그런 회용사고요 athletics s를 붙이잖아요 이거는 학문입니다 학문 복수가 아니라 운동학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athlete, 어, athletic 형용사 a d l e 이거는 명사로서 운동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자이 문제도 많이들 틀렸었는데 understanding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짜리를 항상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죠. 한정적 용법일 경우, 서술적 용법일 경우 이거는 명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서 가장 적절한 형용사의 어휘를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제가 특강 때 정리를 좀 했었어요. 고난이도 문제풀이 그전 어, 주에 일주일에 올려드렸던 것들 둘 중에 하나에 꼭 있었는데 이소 o r 가 발음을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못하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착각을 일으키는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요 thorough가 이거랑 헷갈리죠 through 그쵸 그 다음에 though랑 헷갈립니다 어,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종리를 항상 같이 해드립니다 thorough 한번 발음 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thorough 철저한 형사 완벽한 자 through 얘는 전치사예요 통여자 though 이거는 뭐예요 어 although even though, 뭐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부사절 접속사죠. 자, 이세 개가 품사가 다 달라요. 근데 글씨가 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좀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보통 같은 품사로 깔아 놓고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겠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는 다른 품사를 음 깔아놓고 이제 약간 혼동을 줄 때도 있겠지만 어, 형용사니까 이거는 철저한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the distracting으로 많이들 틀렸어요. the s t r i k t 이 뭐죠? 음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를 혼동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distracted 내가 된다 그래서. i am distracte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어떤 딴 데로 주, 주의를 돌리다 그래서 i am distracted 이렇게 된다 라는 거는 자 타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에는 pp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뒤에가 somebody가 아니라 지금 something이기 때문에 distracting understanding 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어, 가능하지 못합니다 딴 데로 돌리고 있는 중인 이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prepare 자 이거는 준비된 이해 자, last.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보통 이제 최상이기 때문에 덜를 붙이든가 하지 어를 붙일 리가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어더 우리가 신경 안 쓰니 관사를 좀 유념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이 Mr. D라는 사람이 has all. 자, 일반적인 어예요. 어, understanding of a company policy. 회사의 방침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으겠어요. 철저한. 음. 완벽한, 충분한. 어,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럴 때 have a thorough Uh, understanding of something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답은 a가 정답이에요 자그 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역시 어휘문제에 해당이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1번에서 풀어드렸던 거 마찬가지 ing 붙인 익스링의 목적어를 찾는 어휘문제입니다 그러면 익스드를 알아야 되겠죠 그 자, 여러분 익스드, 익시디 하고 익세스 하고요 e x p o s e 좀 다르긴 하네. 자, exceed는 초과하다요. 어? 초과하다. 자, 넘어서다, 초과하다. Excess는 어, 접근이죠, 그렇죠? 명사 동사 다 되고, expose는 노출하다요. 노출시키다, 타동사네요. 시키다. 그래서 어, I am exposed to 전치사 투를 붙여서 어디 에 노출되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일단 exceed에 넘는 그 대상은 adjustment. 자, adjust란 동사 아시죠? 조정하다. 그런 어, 조정 응? 이런 게 넘을 대상은 아니죠. 자, 인돌스라는 동사 아세요? 인돌스. 음. 얘는 이제 어떤 이게 승인이나 보증 같은 거해 주는 거, 거 이석 그런 뜻이 있어서 인돌스가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 대상이 아닙니다. 자, 컴피티션이 뭐야? 컴퓨터 아시죠? 그러면 단어의 뜻도 또 대충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얘는 계산이에요. 계산을 넘어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계산을 달타내고 expectation 자, 이게 기대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라는 거는 기대에 맞추던가 기대를 넘어서던가 그래서 meet, once 누구의 expectation 그러면 누구의 기대를 어, 충족시키다가 되겠고요 e x 드 d 가 되면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e x e d 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어, expectation 자, d가 정답이 됐고요 우리 학생들 좀 봤더니 어 뭐, 이것도 한 애도 있고, A도 한 애도 있었어요. 자, expectation, exceed.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조금 어휘의 힘을 받아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어차피 앞에를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비프 p r o u 정사. 뭐, 뭐, 하게 돼서 자기는 자랑스럽다요. 앞에가 사람이 아니라, Theater. 대문자니까 자체에서 이것도 S가 이름이니까 복수가 아니죠. 그죠? e 로 이렇게 스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Theater is proud l y announce d record earning. 어, 수익이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for the third quarter 자 3,4분기죠 음, 그 다음에 for exceeding expectation 자,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사게된 거예요 훨씬 기대 수치를 넘어서면서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이 sim이라는 게 동사가 왔어요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항상 같은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 접속의 기능이 있어 줘야 됩니다 자 매번 얘기하지만 쉼표 찾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찾으세요 그러죠 자, 쉼표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 일단은 이쪽에 접속의 기능이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whichever however anyone much 자 일단 c 하고 d는 탈락 왜냐 얘는 접속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자, which ever이니 however를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 답은 그냥 a로 가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빨리 풀수 있는 건 뒤에 완전 문장이 왔느냐 불완전 문장이 왔느냐 그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합관계사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복합관계사가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관계 부사가 있거든요 자, which e v e r 있고 who e v e r 있고 whatever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고요 자, 복합관계 부사는 완전 문장이 오는데, 지금 있는 however, uh, wherever, 그 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whenever. 그래서 이 뒤에는 불 완전 문장. 즉, 뭐가 빠져야 돼요. 자, 이거는 완전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뭐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래서 어, 뭐가 어떻게 빠졌다 완전 불완전을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어, 제껴놓고 이걸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제껴놓고 sims라는 이 동사 뒤에 바로 이어진다는 건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자 그래서 which ever 이렇게 풀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however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거든요 part5에서의 however는 지금 말씀드린 복합관계 예, 좀, 야고로 갈게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음,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러므로, 얘가 5에서 답이 되면 꼭 이게 붙어야 돼요. 형용사나 부사가 꼭 붙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문사에서 이 학을 어떻게 쓰죠?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는 우리끼리만 자주 쓰지만, 영, 미국 가서는 좀 굉장히 실례죠? How old are you? 자또 이렇게 쓰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그래서 자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부사나 해용사가 뒤에 붙었죠 이게 방법을 난, 나타내는 어떻게가 아닐 때즉 뜻이 얼마나일 때그래 part2에서 공부할 때도 이 how는 두 가지 뜻으로 좋. 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가 이렇게 old 나 often 을 붙인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챙겨 놓아야 될게 be 동사일 때 형용사하고 일반 동사일 때부산네 이것도 챙겨 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How ever 이 답이 될 때는요. 어, u n comfortable 뭐 이런 거. 아무리 그게 불편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they are 어? 자, uh, employees 아니면 workers uh, 뭐 at the factory uh, workers should. Uh, wear safe goggles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된 how ever 이 있어요 음, 8 5에서자 그래서 되게 독특하죠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붙었고 삐종사가 있다 즉 어순이 독특하기 때문에 how ever 은 이런 어떤 구조로만 출제를 파이브에서 합니다 자 그럼 분6에서 만날 때는 얘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음 얘는 접속부사 접부를 보셔야 되죠 뜻은 그러나 but 하고 차이점은 뭐죠 문장을 끝내고, however 하고, 그 다음 심표 찍고, 저를 붙이든가, 아니면 두 문장이 싫다. 그래서, 어, 나는 however를 넣고 싶다. 그러면, s e m 론 찍고요. however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말을 찍고, 그 다음에 저를 붙여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갈게요. 부사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부사는 뭐를 수직하는지 잡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장 적절한 걸또 골라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위치를 좀 보면은요. 어, 일단 얘는 수식 업구에 불과해요 the trails are often closed because 자, 인과관계가 항상 내용의 관계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인과 또 얘기할게요 인과 역적 어, 양보 그다음에 목적 이렇게 네 가지는 내용 관계를 꼭잡아줘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storm tend to occur without warning 자 이유가 뒤에 이제 붙었죠 그럼 결과가 앞에 오겠죠 storm이 a w 발생하는데 위 i t h o 즉 어떠한 경고도 없이 스톰이 올수 있다라는 경향 때문에 트 r a i 즉 이거는 이제 마운틴이 트레일이기 때문에 산타는 길이겠죠 자그 길이 are often closed 되는데 어떻게 c l o 되겠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 이면서 비커즈 까지 또 어, 당연히 중요한 인과관계 과인관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ccidentally 자, 이거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실수로에 실수로, 해, 실수로. 음? 이건 실수로예요 잘못해서 실수로. By accident. 자, coincidently. 자, coincidently. 자, 여러분, coincide with라는 거 우리 한번 풀어봤죠? 그죠? coincide with 하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하고, 어, 겹치다. 일정 같은 게. 출장 갔더니, 어, 거기에 행사가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stiff. 자, 이거는 가파르는데, 가파르게 닿겠어요? 음. 닿는데 어떻게 닿겠어요 이건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이런 are often close 항상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현재 C이기 때문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어, 이 트레일이 닫혀서 산을 못 올라간다 라는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던 가 그러면 틀릴 수도 있고 그쵸 음.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또 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주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좀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내용 관계를 파악하시고 적절한 단어를 드셔야 됩니다. 자, 육번 갈게요. 자, 여기는 명사를 느라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명사는 동사랑 굉장히 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보시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informs가 어, 동사네요. 그렇죠? 자, 어떠한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인포머테일러스한테 알려 준답니다. 뒤에 명사 절이 왔어요. 언제? when to replace item on their shelf.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답을 구치기에 들어가게 해 주네요. 자, personnel. 자, 이 personnel management software는 인사, 휴먼 리소스예요. 응? 인사 관리. 자그 다음에 security는 보안이죠 자, inventory는 뭐예요? 재고네 그쵸? finance 재정입니다 자 그럼 재고인 거를 알려주는 힘을 실어 주는 어휘가 아까 뭐였어요? replace item on a shelf 요것도 그쵸? 그래서 선반에 물건을 어, 이제 빠지면 채워 넣는 그러한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inventory management 소프트웨어의 답이 됩니다 자 요거 답 표시 안해 드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좀 하고 내려 올게요자 D가 답이 됐고요 자, 또 표시했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 마지막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보통 130번의 문제가 약간 어려운 어휘 문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존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만 접하지 않았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안볼 수가 없어요 자 뭐에 의하여 음? 음, 어떤 도움으로 이런 뜻인데 primary 부사의 위치도 보세요 자 이거는 primary가 왜 여기 왔을까 동사수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치사수식하기 위해서 자, select를 수식하려면 이렇게 보지 않았겠죠 그죠? select art for uh, exhibit을 선택을 하는데 위주로 어떤 위주로 uh, 하는 이 전치사구의 수식이 보통 이거가 주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by means of 자 그냥 그냥 읽으면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딱딱 입에 붙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means는 이 단어가 단수예요 여러분이 s를 붙여서 복수로 착각을 하는데 a means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by는 무관사 명사를 쓰기 때문에 by means of uh, member referrals 라고 해서 멤버 래퍼, 그러니까 멤버들의 어떤 어, 추천이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그 주된 방법으로 앞에 있는 스튜디오가 어, a r 작품을 이제 선별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by means of 이렇게 외우세요. 어, 뭐에 의하여 라는 그런 관용국으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8번 계속할게요. 자, 어. 자, 이 문제는 제가 얼굴이 좀 너무, 어,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체크를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예. 지난 10일날 문제다 통틀어 얘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자, 굉장히 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식스에서 제 출제가 됐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reasonable하고 lower하고가 조금 의심스럽지 않았을까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하나가 되는데 다른 게안될 이유가 없다면 두 개가 동반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 reasonable price하고 lower price는 약간 뭐 뜻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문맥상 reasonable이 될수 있는 문맥이라면 lower price도 안될 리가 없거든요 합리적 가격 저렴한 가격 또 lower 낮은 가격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과 자주 붙는 그런 단어인데 자이 내용을 좀 잠깐 살펴 드릴게요 제가 the company will provide a district building exterior with energy improvement at the reduced cost 여기에서 이제 reduced cost 라는어를 붙여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improvements 는 이거 이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new window installation 뭐 전열이죠 mm -hmm. the doors will save the school district almost 45% annually in heating and cooling cost s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 45% 정도를 연간 어, 절약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미리 씨를 써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정체가 여기 밝혀지죠. Vice President of System Development. 자 by providing install, installing these upgrades. 앞에서 언급한 디자그레이드, 뭐 창문이나 기타 전열 또 노월 같은 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 수단과 방법의 바이가 언급이 되면서, 그렇죠? 자그 다음에 uh, add a fraction. 자 이게 결정적으로 답을 좀 어, 절정하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fraction이 뭐예요 부분이요 일부 of the를 썼어요 왜 더를 썼냐면 전치사 of 때문에 쓴거지 앞에 언급된 그런 가격 때문에 더쓴게 아니에요 자 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of 어, fraction이 일부분이고 그 뒤에가 어, 특정에 대한 어를 이제 이렇게 제이 말을 합니다 음, 그래서 of가 있을 때는 더가 앞이나 뒤나 한 번은 써줘야 된다라는 거왜 한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떠한 cost에 있어서의 일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인스톨링 어, 한다라고 얘기할 를수 있을까 음, 노멀 프라이스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반 그냥 정상가에서 어떠한 일부 부분의 가격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주스가 어, 된다는 거죠 그 전체가 다 어, 가격이 어, 통째로 어 할인을 좀 해준다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esible Price Fraction 이기보다 또 Lower Price Fraction 이기보다 그냥 정상 가격에 어그 가격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C가 정답이 됨을 어 여러분 좀 차이점을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이게 답이 되는데 이것도 답이 될수 있으니까 이두 개는 오답이네 이렇게 처리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도 역시 86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거 있죠. 자, the s m a r 한정적 용법 t h 이 b 스 y is smart 서술적 용법 자, 대체적으로 많은 형사들이 한정 서술을 같이 쓰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말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자 여러분들 어떻게 틀렸어요? 이 x a c t 로 틀렸죠 그러면 이 x a c t 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x a c t s p a 가 어디 있어요 이 x a c t s p a 가 정확한 스페이스? 그러면 부정확한 스페이스는뭐 그것도 있나 이렇게 이제 의미점을 던져 놓고 아 그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이게 f 의 대상을 뒤에 붙여 가지고 이스페이스가 small get uh, together의 대상에 이상적인 아이디어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10번 마지막 어, 5월 12일날 출제됐던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선발해서 풀, 풀어드리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접속부사 문제죠 지금 문장이 끝난 다음에 쉼표를 찍고 문장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넣으셔야 돼요 우리 사과 방식 정상적인 이런 문제 풀수 있는데 음 약간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아무거나 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는 연결고리가 어떤 게 적절하게 드려져 가냐에 따라서 아 뒤에 또 궁금하다 아니면 아 뒤에 이런 내용이 또 오겠네 예측하면서 읽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We're not sure. 자, 우리가 이뒤에 있게 어, 확실하지 않습니다 what is causing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this is caused by a glitch between software and operating system 자 여러분 글리치가 결함이에요 결함 뭐, 컴퓨터의 글리치를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데요 서프웨어하고 어플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글리치에 의해서 이것이 커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현대시대를 본다면 늘상 있었던 일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글리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뒤에 이어졌던 내용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곧 해결이 될 거예요 이랬어요 자 typically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정답 자 얘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similarly, 비슷하게, likewise. 이걸로 많이 틀렸죠? 자, 이거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뭐,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뭐 얘는 오히려 moreover, also, 뭐, 덧붙이는 내용에 더 가깝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자, 결과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늘상 이래 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좀 보기들이 약간 매력도를 좀 보이는 그런 어려운 어~ 멀티플 출시수가 좀 보이지만 자 이런 시제 같은 거 그다음에 뒤이어지는 내용들 어,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고 티피컬리가 답이 됐다라는 거자 명심하시고요 좀 접속 부사가 정해놓고 출제를 하는데 티피컬리는 굉장히 어~ 출제가 안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풀어왔었던 이런 거나 c o n s 이게 좀 빈출이 됐었 거든요 이런 걸로 그냥 자동으로 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이들이 틀리게끔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득점자들 선별하기 위한 문제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어 5월 26일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30문제를 또 얼른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또 보시고요. 정답을 딱 눈으로 찍으시고,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갈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음, 이 뒤에가 not with r l 일단, 쉼표. 자, 있고요. 그 다음 뒤에가 주절이 왔어요. 자, 왜 이렇게 왔을까, 근데?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이거는 i t is가 있다가 빠져서 그래요. 자, 문법용어를 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어서 그래요. 자, 제가 항상 삼, 어, 형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혈통이 비슷합니다 자, 지금 뭐하고 뭐가 가는 생략과 위치 동이 가능한 게 부사쪽이죠 부사절을 줄여서 부사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막내가 약간 이름이 좀 달라요 분사구 음. 그래서 제가 만들기 만시이 만수 막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는데 자이두 개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서 비동사를 같이 물고 뺍니다 왜 시제를 남겨놓고 빠지면 안 되니까 자, despite냐 전치사죠. 자, u n l 는 접속사입니다. 자, s i 는 접전이 다 되는데, 이유를 나타낼 때는 일단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커즈는좀 독특한 게, 이유를 나타내는 거는 두 가지만 써요. 부사, 절만 하든가, 아니면 분사 구문만 쓰는 거지, 어, 이 중간 단계 둘째, 어, 만, 시, 만수 만득이라고 했나? 하여튼, 음, 중간 단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커스를 다 빼버려서 아이인나 이디가 시작이 되던가 아니면 비커스어 동사를 다 써줘야 돼. 요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자 그러면 일단 이제 though까지 갖게도. Though. 자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아까 제가 문제에서 좀 풀어드렸던 시각적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건데요. even though, although 자요거는 접이죠 접.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어이 뒤에가 음 내용이 carrying a valid ID passport. 자 이게 동명사가 주어져 valid 즉 유효한 아이디를 갖고 다니는 것이 recommend 됩니다. 근데 r e q u i r e 하지 않다라고 해놓고 말을 금방 바꾸죠. 자 이게 이제 반대 내용이 앞뒤로 붙었기 때문에 일단 양보로 좁혀집니다. 좁혀집니다. 자 이게 양보고 어 내용이 반대되니까 안 가져가니까 결과를 이것도 양보인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이제 고민을 하죠. 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제 스파이트라는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아예 어,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가 오는 거지 이렇게 pp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걸 절대 지우세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pp가 들어가는 경우 이 pp가 어 지금 동사의 pp 라는건 지금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뭐. 허용사로 명사를 수하는 그런 회피가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의 이런 구조는 일단 불가능해요 억법을 우선으로 하는 영어가 이거를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됐던 문제예요 즉 접속사 자, 양보가 좀 나올 때가 됐어요 네 나올 것 같아요 양보 자 이번 달에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2번 자이 문제는 Uh, all other 자 일단 품사를 정리하세요 자, all이 빠져도 other이 뒤에 쪽에서 품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얘는 형사예요 다른 other 얘도 형사는 a n o t h e 형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 이치 h other 얘는 명사만 돼요 자 그러면 뒤에가 a l 이 있고 앞에 w i t 가 있으니까 전체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자 이제 명사가 되니까 이런 건 이제 버려놓고 자 명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치 c h other은 서로서로니까 그냥 동사가 이런 게올 수가 없어요 뭐, help each other, talk to each other 이런 게 와야 되고 replace it 자 앞에 내용을 좀 바꿔 볼게요 the printer does not work properly 그 프린터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we i l l gladly replace it가 뭐예요? 여기 작동하지 않은 프린터 이거를 어떤 걸로 바꿔줄까요? 불특정의 다른 하나 자 그게 바로 another이 됩니다 아니면 refund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이게 부정 대명사 문제예요. 어,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특정하, 특정하지 않다의 부정 대명사입니다. 자, 3번. 자, 어가 앞에 있고, 어 f 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구성원을 집합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명사를 고르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A group of people, 그러죠. A group of people. 어, 어가 이렇게 있고, 그룹이 있는데, 이 뒤에 구성원이 모두 돼 있다. people로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fficials g o something, somebody. 음, 이건 당연히 somebody죠. 그죠. 관계자들. 자, 이런 관계자들이 사람으로 구성된 뭘까? nomination. 자, 이거는 어, 후보, revision, 음, 수정, description, 묘사, delegation. 자, 이게 정답이죠. 이게 파견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래서 a delegation of officers. 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어, 어, 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이즈 s 가 앞에 있고 new 아, patient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형사들이 PP로 구성이 되는 게, 삐동사 뒤에 들어가면서 전치사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앞에 주어가 캠페인이네요. 음. 자, 그럼 캠페인은 이즈 s 보 뭐다, 어, somebody. 자,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래서 something is, 어쩌고, s o m b o d y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일단은 답이 좀 보여지는데, 저는. 어, 오답을 먼저 분석해 드릴까요? 자, campaign이 desired 되어. 뭐뭐로서. 뭐뭐로서. 자, 내용 맞지 않죠? meant, it meant, by, 뭐뭐에 의해서, 어, 의도가 되어지다. 음, new, 것도 어, patient 의해서. 자, attempted. 자, 이거는 보통 능동으로 쓰지, 이렇게 수동으로 쓰지 않죠? attempt,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이래서. 자 정답 아,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제가 인텐드를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인텐드 투정사면은 하 얘는 삼형식이에요. 자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서 뭐뭐하는 거를 계획 잡다. 자그 다음에 오형식일 때는 인텐드 목적을 쓰고 투부정사에서 이제 오형식일 때는 목적을 투부정사하도록 계획을 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얘가 이제 송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something이 와야 됩니다. 즉 somebody가 여기 못 들어가고 어, something만 들어가요. 자, something is intended to 정사 자, 앞에 있는 something이 투정사 하려고 계획을 잡혀 있다 자 여기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for somebody 그러면 something은 somebody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어,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출제됐던 것이 intent 가 있고 i n t o n 이 있죠 제가 항상 이거 같이 말씀드리죠 자 이게 의도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관용구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I have no intent 겠어요 intention이 겠어요 intention of g 그래서 나는 뭐뭐 하려는 의도가 없다. 그래서 인텐션이 답이 될때 인텐트라는 게 어, 보기에 깔려 있었다라는 사실. 자, 단 인텐트가 답이 될 때는 보기 인텐션이 빠져줬다라는 그런 우리를 배려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e intended for. 자, 정답 B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intentional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intentional. 음, intentional은 이제 <웃음> 정답이 돼요. 정답이 그니까 러 intentionally 어, 일부로 purposely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근데 intentional 이라는 회용사는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즉 답으로 보기에 깔리는 건 보이지만 얘는 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라는 뜻으로 약간 네 e 티브 t i v e c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어잘 출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답 소리가 많이 되고 얘는 다운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다다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느낌은 한이0문제풀어본것 같은데 5분밖에 안돼서 음자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계속 갑니다 85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접속부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난달에도 나왔던 문제 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접속부사가 이제는 5에서도 심표를 찍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앞에 내용 없이 그냥 뒤에 있는 내용만 잘 봐서 연결고리를 넣어 주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기들이 아예 그런 자격 조건조차 갖추지 지 않은게 그냥 들러리로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anytime이 맞겠어요? 음, anytime이 부사입니다 in many cases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 everyday 이것도 이렇게 오기는 좀 힘들죠 쉼표를 찍고 자, sooner 더더욱 안되죠 자 보기만 봐도 나오네 답이 b가 정답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constructor uh, teach 10 management classes a week 자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10개 management classes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됐던 그런 접속 부사의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예 품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좀 쉽게 찾아지기도 하네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동사 문제인데 이 2가 여러분 2 two, 정사 2에요? 전치사 2에요? 자,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나오지 뒤를 봤어야죠 자, 더가 이렇게 있다는 건 전치사 2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전치사 2를 붙이는 동사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음 당연히 자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deliver 자 이거는 deliver a to b 이렇게 되죠. 무엇을 어디로 배송하다. Attach 자 이게 a를 to 어디로 붙이다 이렇게 돼요. Appeal 어 이거는 누구에게 어필을 하다 이렇게도 되겠네. 음자 conform to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to를 붙여서 conform이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떤 순응하고 어, 따르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사, 어, 규범이나 관습 같은 거에 순응하고 적합하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specification, 즉 r e q u i r e d 어, 요구된 어, 세부 사항에 적합한 그런 뜻으로 conform to 이렇게 덩어리째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to를 붙이는 자동사들 출제빈도 높은 것들 reply to 있죠. 또 r e s p o n 반 e s p o n s to, response는 명사고, 자, 그다음에 oppose to, 이것도 전치사 o 입니다 어, 투정사 2가 아니라, 자, 아, object, sorry. object to, 음, oppose는 타동사고요 자, 여기까지, 음,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자, 7번 문제는 taste, 자,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급선문데 자, 뒤에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명사겠고, 어. 그렇죠? 음. 자, 일단은 동사가 좀 많이 보이네요. Decor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Appeal to customer 얘기, 어필이 되는데 이 customer이 사람이었고요. 자, Taste in home furnishing are simply yet sophisticated. 음. 오케이. 음. 자이 커스텀 c 리 R 심플리 이하트 서프리 스킬이래요. 그래서 얘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가 될 리가 없죠. 그죠? 자또 다른 하나 이유 첼시는 맛을 보는데 다 얘가 타동사라면 앞에 있는 S하고 S가 수일치가 돼요. 앞에는 복수명사 이건 단수동사 자 하나 더 맛을 보려면 맛을 볼 뭔가 있었어야지. 목적어가 없네. 자 그래서 이 테스트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드리죠 선바디나 회사가 있고 빈칸이 이렇게 있다 자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소유격 관계된 명사 후주점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음자 요거는 지금 pp 를늘 하는 거 같아요 자 앞에 주어를 먼저 잡으세요 프레지던트 사장이 winner bonuses 자 겨울에 보너스를 어떻게 했대요 보너스 위치 도다르다 자 보너스 결정했다 괜찮네요 자 보너스 발표했다 이것도 좋네 보너스를 인폼하다 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인폼에 대해서는 s o m 가 와야 됩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알리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명사절을 이렇게 붙이든가 자 그러면 B냐 C냐에서 여러분 선택을 어떤 걸 하셨어요 3초 드릴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3초 한다고 5초 드렸어요 음. 자 뭐가 답일까 어, 이 decide는요 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decide는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보너스를 줄 거에 대한 결정 아니면 뭐 많이 줄 거에 대한 결정 안줄 건지에 대한 결정 유류겠다, 뭐 하든 동작이 연결이 되는 투정사 즉 목적어가 투정사입니다 어, 그러면 announce가 직접적으로 명사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보너스를 발표했다 그래서 답이 음, b가 아닌 c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이 문제는 오케이 관용구가 어, 오랜만에 보이네요 have yet 잠깐만요 오케이 어, 자 이분도 또 양보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아, 티켓이 Uh, When on sale, just yesterday. 자, 티켓이 어제 어, 판매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팔렸다. 이미 다 팔렸다네. 어, already sold out. 자, D가 답이네요. 제가 좀, 어, 빨리 풀려고 예트를 시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와야 돼요. 음, 그러면 관용구로서, 아직 모뭐하지 않았다. 어, PPET. 요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라놓고, 예트를 관용구로 이제 좀, 문인데 내용상으로 already, 이미 다 팔렸다 매진됐다 라는 t가 정답이 됩니다 여런것도 참고를 알아두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나트에 대한 개념을 어, 알아서 넣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pp 하지 않았다 이거와 이것이 동기 관계임을 어, 이제 묻는 문제 관용조 표현도 출제가 좀꽤 됐었어요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일단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look for, 자, 동사 있습니다. 찾으세요. 자, 이게 있으니까 동사 또 넣으면 안 되죠. 자, 동사 다 버리세요. a 안되고, 또 얘도 안되고, 버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 나오네. 자, 그래서 답은 음, b가 정답이 됐어요. to be f o r t e d 음.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은 어, as t h 가 앞에 있는데, 이더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관사 더나 소유격이 있으면 무슨급? 최상급 음, 그래서 late, later, lately, latest 자, D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2번 또 계속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 uh, delicious 어쩌 자, 어가 있다라는 건 가사명사의 명사 단수를 넣으 얘기인데 variety, variation, uh, variability 자, 이런 단어는 도대체 뭘까 잘 쓰진 않는데 변화기 쉬운 변화성 변이성 이런 뜻이래요 자 a variety of 이거는 어를 붙이는 경우가 variety가 가산 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various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a variable는 그냥 통째로 various의 동격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uh, variation 자 이게 가사 명사예요 음, 이제 variation이 uh, 변한 것 uh, change 변동 뭐또 uh, uh, 바꾼 거 어 이거를 약간 바꾼 물체, 물건 이런 뜻으로 해서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될수 있는 게 C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스테이크 소스 이름 같아요. 이거는 The Just Variation 어떤 걸변 변형한 건데, 어느 Standard Steak Seasoning Found in P.P.예요. t h Most Store 대부분의 가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테이크 어, 소스를 약간 변형한 것이다. 그래서 어변 이 다양성, 변화, 이게 아니라, variation, 바꾼 거, 이걸 살짝 변형한 거, 이라는 c 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죠? 음,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A p o u t i o n 자, 그냥 툭쳐나와서 답이, of all c e l l s at, 자, will be given to.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a variety of, a portion of 자또 이런 거 많죠 자 굉장히 많이 정리해 드리죠 a selection of, a collection of, a range of, a percentage of 응? 자 이런 것들은 a number of 자 이거 다 뭐예요? an array of 응? 다수이자또 계속 나오네 a majority of 응? 자, 이거는 제 이제 명사를 붙이는데 자, 이게 허용사예요형용사사입니다 어? 자, 그래서 이 올셀의 일부 어, 그러니까 올세일의 일부가 음, 일부의 올세일이 그러니까 이제 portion이 will be given이 되는 게 아니라 어, 올세일의 일부의 올세일이 그러니까 올 세일을 수직한형윰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charity organization, 어떤 자선 단체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a p for t i o n of 자 D가 정답이 돼요. 음. 자 14번 가죠. 자 이거는 이제 defer라는 이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defer이 어, 자동사예요, 자동사. 음, different. 자 different 형사고 defer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체사를 뭘잘 붙이냐면 defer in. differ in, 무엇에 달리하다, differ from. 음,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 어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는데, markedly. 자, 현저히는 뜻이에요. 현저히. 현저히 다르다. 음, 현저히. 그 답이 D가 정답이 됐다라는 건 자동사, 그 뒤에 빈칸이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부사죠. 뒤에 전체다가 왔고. 자, 여러분, 현저함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markedly, 현저함. prominently, 현저함. We mark t l e 현자음. 음, 응? 이 현자음들이 다 여러분 어, notisable. 어? 이것도 현자음, l 음, cessly. 이 것도 다 현자음인데 한국사전을 찾으면 한국사전 어, 영한 사전을 찾으면 자이프라 l y 는 어떤 현자음이냐면 눈에 띄게 현자음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단어랑 자주 어울리냐면은요. 포시를 공지가 되어 있고 어디 붙어 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현저하는 거야. 잘 보이도록 어, 이 프와가 돌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출. 자, remarkably 이 현저함은 놀랍게도 약간 좋은 걸 쓰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놀랍게 성장을 했다. 자, noticeable도 r e m a r k a b l y 조금 비슷해요. 어, 이것도 이제 주목할 만하게 응? 네, 좀할 만하게. 아 이것도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좀쓸때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답이 됐던 월 l 리는 이게 현저함이 차이점이 현저함이 있는 거랑 좀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같이 differ 이런 동사, 어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뭘 많이 쓸까요? different를 많이 쓰겠죠. 1등과 2등의 성적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현저함을 좀 나타낼 때 쓰는 Markedly를 어, 알아 놓으시고 Promptly, Remarkably하고 n o t i c e a b l 좀 비슷하고 Markedly 좀 다르고요 자 이렇게 우리말에 그냥 의존해서 한국말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타다를 되게 많이 쓰죠 응? 탈게 많죠 밥도 타고 응. 톡도 타고요 그죠또뭐 기구도 타고 이러는데 어, 그런식으로 한국말은 다 되네 이런식으로 영어 공부하시면 안돼요 자, 15분 갑니다 자이 문제는 좀 여러가지 품사들이 보이는데 접속부사 위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인 컨트라스 접속부사 자 이거 다 접속부사가 가능한 단어네요 음, abcd 가다 가능해요 자 하지만 otherwise 는 어떻게 쓰죠 얘는 달리 쓰죠 어? 5에서는 어떤 뜻으로 달리 다른 식으로 어? 달리 다른 식으로 부사. 자, 그다음에 6에서는 어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어떤 조건의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 문제죠. 6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냥 나오네. 얘다 버리세요. 아, 인스테드도 가능은 해요. 인스테드 대신에 그럼 뭐뭐 하고 뭐를 한다 대신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어법적으로 테크니 l 리 자, otherwise가 정답이 되는 건어 내용을 좀 보시면 Uh, electric claims i s remote control is compatible with most television brand 자이 전자회사가 remote control 아시죠 자, 원격 조정하는 우리 리모콘 콩글리시지만 리모콘은 i s c o m p a t i b l e 호환한다 대부분의 텔레비전 브랜드하고 그러나 역접이죠자 이런게 내용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feedback from customer 자이 customer들의 의견들은 어, 보여준다 나타낸다 어떻게 달리다른 식으로 자, 어때요? 달리라는 거는, 호환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얘는 또, u n l e 하고 되게 많이 어울린다는 얘기를 제가 맨날 빠뜨리지 않죠. 음. 달리 지시받지 않는다면, 이런 접속사하고도 어, 굉장히 어떤 조합이 잘 돼요. 자, 16번. 자, be kept. 얘는 수동태로 왔는데 뭘 늘하네. 자, 그럼 수동태면 뒤에 명사 아니면 부사, 아, 부사. 명사는 이제 오형식일 때, 사용식일 때 부사도 없고 자 그럼 뭐가 나올까 어,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거야 secure. 자, 그럼 secure이 동사도 있고 형사도 있거든요. 얘가 동사일 때는 secure contract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다 자 그래서 to be가 빠져서 안전하게 어, 보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그런 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가 있을 때는 앞에 투비 b 가 있다가 빠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17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자, 17번 문제 갑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음, 제가 고른 이유가 도치가 엄청 뜸하게 나오는데 도치가 나왔다는 건다 틀려요. 왜냐면, 하 겪어보지 못해서. 어, 근데, 도치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더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건, 여 도치가 뭐죠? 응? 뭐 자, 도치,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응?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의 정치예요. 거꾸로 도치예요. 거꾸로 도치. 한자가 약해가지고. 그럼, 동사가 앞으로 오고, 이렇게. 어? 주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문법 문법인데 어 이제 미국 애들이 아침에 막기지 피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나 오늘 도치 얘기할 기분이야 그리고 하루종일 만나는 사람한테 도치만 얘기할까 응? 그러진 않다는 얘기죠 즉 의문문을 여러분 도치로 얘기를 한다는 건 얘는 의문문이라는 독특한 그런 질문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도치 어순을 추추합니다 그죠? 어, 뭐, 뭐 할까? 응? I'm a beautiful. 그러면 응? 이제 친구가 없죠. I'm beautiful. 이거를 도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Am I beautiful? 어, 이렇게? 이게 이제 도친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문인데 Am I beautiful 하고 어 필요를 다르게 찍을까요? 음,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는 도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도출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정문이 문두에 나올 때. 즉 부정의 나태의 의미가 들어있는게 문두로 나올 때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라는 걸로 좀 기억을 꽉하게 남기는 그런 임팩트를 주는 문장을 씁니다 자또뭐 있어요 음, 또 강조하기 위해서 attached 어, 이거 먼저 읽히고 들리게 하고 싶어서 첨부돼 있어요 동봉돼 있습니다 무엇이 이쇠모가 어쩌고 어쩌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도치의 의문문의 어은 아니지만 뒤에 주어가 어, 뒤로 빠지고 야, attach is 어, 가 동사 부분이 이제 거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a resume of 블라블라블라블라 이제 다러면 attach 하고 include 가 중요한데 뒤에 있다 보니 이거를 먼저 읽히려고 앞으로 오다가 야 내가 같이 있어야지 동사인데 너만 갈 거야? 내가 뒤에라도 붙을게 이런 의미예요. 어? 어, 그래서 이즈가 이렇게 뒤에 붙는 거라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l 니도치가 있어요. l 니가 강조거든요. 부사절이나 아니면 구나, 어, 아니면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어떤 음, 단어를 할때전체자고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요. Only in the morning must you take this medicine. 이런지 only uh, in the morning you must take this medicine. 뭐, 들으면 괜찮게 들리지만, 어법적으로는 only 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걸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또, should 도치도 엄청나게 출제가 되죠? 그죠? 가장법 미래. So, should I,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혹시라도 라는 뜻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please, 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법 미래 도치. 이렇게 도치는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눈에 띄잖아요. 왜? 5 파이브는 의무문의 출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답은 seldom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둘 게 뭘까? not가 드러나는 never, 나론 o n l y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찾아지지만 seldom, hardly에 hardly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scarcely 좀 출제는 적지만 이것도 부정 부자입니다. 음. 거의 뭐뭐 않게 rarely. 자 출제빈도 높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문두에 나오면 도치 자, A가 정답이 됨을 이렇게 쉽게 풀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음, 지금 밖에서 무슨 파티를 한번 봐요되 네, 오늘 이율인데좀 시끄럽겠지만, 여러분,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상 주말이 되면 그런 꽁꽁 소리를 좀 들어서, 음, 어떨 땐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그래요. 저는 총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자, 18번 계속 갑니다. 자, 동사 있나 없나 볼까요? 심표 있나 없나 볼까요? 동사가 좀 많이 보입니다 suggest 자, that 이하의 동사도 있겠죠 자, that 뒤에 동사 없으면 동사 넣어야 되는데 recycle 동사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왼절에서는 여기 끊어지는 거야 부사절이니까 자 그럼 동사 다 지우기 예안 되죠 자또 어, to produce 려면 뒤에 목적어가 왔었어야지 능동이니까 요것도 마찬가지 2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네 자,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produced 자 d가 정답이에요 wood shavings가 뭐냐면, 나무 조각들, 뭐 만들어지고 나서 나무 조각들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that나 which, 괜찮아요? 자, 이거는 얼로 갈까? 음, R, produced. 이렇게. 그래서, 어, 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개 빠져가지고. 그래서 produced, 자, pp만 남겨져서 뒤에서 얘를 수식하는 그런, 어, 과거 분사가 답이 된다는 건, 목조어가 없으면 타동사는 pp. 목조어가 있다, 그럼 타동사는 i지. 자, 19번 갈게요. 어, 여러 가지 좀 보이는데, therefore, 접부. 자, likewise, 접부. 자, as a result, 접부. 자, 전체다 정답이네, C. 자, 이밖에될게 없어요. 자, 역시 문제도 문법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8-5 문제가 됩니다. 아, as a result of가 들어가면 전치사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C. 자, 20번. 음, 형세 어휘 문제. 자, 비동세뒤들어온 형세 어휘니까 명사 앞에 있는 주어랑 연결해야 되겠네요. relocating. 자, 얘가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relocating bike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 가게, 바이크 자전거 가게 같아요. 이거를 market square 이라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라도 어? 앞에 오드가 또 내용 관계 정리 들어갑니다.일지라도 the sharp owner believes that가 정답을 결정할 것 같아요. Profit will significantly increase. 자, 이게 어, 좀 좋은 얘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얘기 나와야 될까?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increase에 좀 상반되는 거. 자, 이 사람이 믿기는 profit이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이절하는게 어떨지라도겠어요. 음, cautious 조심스러워요. expensive 자, 비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지라도 옮기는 게 낫다. 자,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들 볼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죠. 21번. As part of. 외우세요, 그냥. 어를 넣지 않습니다. 일부로 일부분으로. 어? 자, as part of. It's. 그 다음에 effort를 수식하는 형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어, 형사 뭐가 좋을까요? straight. 직선적인 노력. 언공인 현재 노력이에요. 자, j o i n e 합세된 노력. spacious. 자 이거는 어, 넓은 노력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또 이거를 간혹가다 헷갈리는데 어, 한끗 차이죠 스페이셔스 스페이스가 공간이니까 공간이 넓은이고 스페이셔스 발음이 좀 달라요 이거는 어, 좀 외향만 좋고 겉만 그럴듯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두개좀 비교하세요 자 ongoing 어, effort 지금 현재의 노력의 일환으로 improved city 도시를 i m p r 하기 위한 현재 일환의 노력으로 그 일부를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답이 ongo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22번 갈게요 이거 생각나네 갑자기 deserve problem 하고 어, ongoing problem이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 음.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몇 네, 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거고 있죠? r e s e r v e 의 반대네. Reserve는 해결된, 그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정답. 이러 틀리세요. ongoing problem. 여기도 현재 문제점. 이게 정답이 됐어요. 그러면, d i s s e r e 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얘는, 어, 분해 시키다. 그니까, d i s 가 흩어지는 뜻이 있거든요. 어, 녹이다, 용해 시키다. 그래서, 녹은 문제야. 어? 응? 용해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실 쓰는 것도 아니고. 자, 이게 unresolved가 여러분 헷갈리게 맞는 거예요. 어, 해결된의 반대가 u n r e s o l v e d 에요 그래서 unresolved problem 그러면 답이 되겠지만 resolve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this resolve를 반대말로 착각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음, 음, 끝을 어, 이제 도달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내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22번 A recent study proved that 자, 이거는, 어, 삼명식으로 썼네요. 어, dead 이하를 증명했다. The packaging by, prevented. 자,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어, 막아요. damage. 자, 어떤 damage to eggs of all sizes. 자, damage를 계란에 모든 사이즈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이 packaging, 포장을 나타내는데, 자, 여기 동사 있는데, 여기 또 동사를 넣으면 안 되겠네. 자, 동사 또다 지우세요. manufactured i d 는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고, 자, 얘는 3인칭 단수 시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자, 이거 다 지우다 보니까 ing가 없어도 그나마 다행이네. 자, manufactured i d 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produce 그 풀었던 거랑 똑같네요. 만약에 manufacturing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돼 있는 목적은 있다 없다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없으니까 또 pp가 정답이 됐고, that is가 빠지는 그런 효용사절이 형용사로 줄어든 겁니다. 자 공폭력을 얘기 안하려다가 자꾸 소리 나와요. 자 23번 자 이거는 어, 부사절인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한 문장인 걸로 보여지는데 uh, elegant building that was the residence of a city first mayor. 앞에 있는 뮤지엄이 elegant building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냐면 어 uh, 시리 first meal, 그 도시의 첫 번째 시장의 어떤 거주지였다라고 합니다. 이워즈라는이 시제에 좀 중점을 둬야 될것 같습니다. such. 그와 같은 ever, uh, a v e ever been there. 보통 현재의 완료의 경험이 많이 쓰네요. 그죠? 여지까지. more. 얘는 비교 급 once. 자, 이게 예전, 내란 네, 뜻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이 됐던 문제가 됩니다. 자, 24번. o k a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조금 빨리 푼 학생들이 좀 틀렸던 문제인데, be easy. 자,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이렇게 있는데 동사 넣으면 안 되죠? o p e r a t e 다안 됩니다. operating, 뭐, 동사는 아니지만, 자, be easy to 정사 이거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었어요. 어? be easy to 부정사. 투부정사게 용이하다. 자, 그래서 C가 답이 됩니다. 25번. 자, 이게 아주, 어, 뜸뜸이 나와요. 아주 뜸뜸이 정말. 관용구로서 외워야 될수 밖에 없는데, A and B alike. 어, 이게 함께요 함께. A하고 B가 함께. 근데 A하고 B가 좀 상반된 게 오거든요. The others and children alike. employers and employees alike. 노사 함께. 그래서 답이 alike. 자, B가 답이 되는 건 암기하세요. 자, 26번. 오케이. 자,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봅니다. 자,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릴까요? 음 8초 드릴게요, 8초. 자, 보여 드리고 시작합니다. 어, 1. 잠깐만. 1 2 3 4 5 6 7 8.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두 개를 제가 음, 알려 드릴게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 오답률이니까 두 개를 RNN 파를자 이게 답입니다 라고 어 하시는 분은 r n i 파일가 수식을 해서 비즈니스가 주어가 됐고요 얘는 타동사니까 pp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형용사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명사 형용사 명사는 올수 없으니까 이런 걸제껴놓고 그다음에 이거는 동사니까 앞으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명령문이 아니어서 동사가 있어서 자 얘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았어요 왜냐 동명사가 답이에요 음, 동명사가 정답인 이유 아니면 아이린 i 파이가 오답인 이유를 말씀 드릴게요 자 이게 비즈니스가 만약에 주어라면 음? 비즈니스시 잖아요 비즈니스가 아니, 비즈니스 시스. 그럼 복수네 자 이게 주어라면 이즈가 수일치가 돼요 안되죠 그죠 자 그래서 아래를 파일이 되 있는 비즈니스 수식하는게 아니고 즉 비즈니스 가조 동사 아니고요 주어가 아니고요 아이린아파잉 즉, 동명사가 좋아요 여러분, 동명사는 아시죠? 항상 단수동사 쓰는 거. 그래서, identifying businesses. 이게 바로 identify란 동명사의 목적과 해당이 됩니다. probable competitor business. 아마도 가능한 경쟁 업체를 어, 어떤 업체라고 알려주는 것은 is an important uh, early step of inspiring uh, entrepreneur. 자, entrepreneur이 기업과 사업가죠. 기업과 사업가에게 영감을 주는 초기의 중요한 단계이다. 라는 그런 됩그 네. 다음에 27번 갈게요 자 더가 앞에 있고 pleasing이 있고 인터페이스가 참는 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리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 음, 참으세요 네, 끝까지 자, 27번 the pleasing interface 여기에 들어갈 게두 가지 어법적으로형사가 들어가면 형령명 두개 형사 명사 수식자 부사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회사를부사수식하는 거죠 자 정답이 뭘까요 visual은 보이는 어? 시각의 시각의 인터페이스 즉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 어? 그 다음에 visually라는 거는 얘는 어 이제 눈에 띄게 응? 확연히 이런 뜻이 있고요. Pleasing은 어떤 뜻이 있어요. 어, 만족하는 응? 그런 뜻이 있어. 요 만족하는. 그 다음 에 인터페이스는 알죠,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어, 이렇게 상호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뭐 인터페이스가 있듯이 CPU하고 단말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그 뜻이 상호 작용.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디자인한 인터페이스, 즉 확연히 만족스러운 인터페이스. 자, 부사가 형사 수식하는 B가 정답이 됨을. 어, 의미적으로 차이를 좀 느끼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난 강의 때좀 올려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예비특강과 고난이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8번. Regardless of, 자,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올수 있다. Yes or no. 당연히 yes. 자, 그러면 한번더 질문 드릴게요. 명사 왔다는 것은, 자, 명사들도 올수 있다. Yes or no. Yes, yes. 어? 명사절이 올 수가 있죠. 왜 명사가 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문장이 오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이게 명사절이 여기까지가 바로 명사절이에요. 제가 명사절은 빨간색 쓰는데 오늘 빨간색 좀다 보일 수니까 이렇게 주황색을 쓸게요. Regardless of 어 uh, candidate is offered a job. 자, 이게 수동태로 이제 사용식이 됐으니까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는데, 어, candidate 후보자가 job을 offered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랑 상관없이, all applications are kept on file for six months. 6개월 정도는 지원서가 보관이 되다. 에요. 자, 명사절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weather. 자, B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조금 어 다시 등장할 때가 좀 느껴지는데 어 여러분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도는 부사절 접속사 얘는 파생 전치사죠. including 얼마 전에 나왔고 이분은 부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29번. available are 저 어색한 문장인데 부사를 넣으려는 문제 같아요. 자, long은 일단 은 조금 이상하고 그렇죠. 앞에 있는 the officers are to be interviewed by the press. 자, Official, 뭐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 의 관계자들이 are available to be interviewed by the press 기자회견에 인터뷰를 할수 어, 있다 없다 같은데 거의 없다네 자 이건 도치가 될 필요가 없죠 지금 동사 주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의 인터뷰가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부정부사가 여기서는 이제 어, 정말 부사로서 정답이 된 케이스가 아까는 도치 즉 문두에 사용이 됐으니까 도치로서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30번 마지막 자, 부가하다라는 단어 좀 정리할까요? 부가하다. 음? 자, 부가하다, 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도 있고, 자, 부가가 벌금도 부과하고, 책임도 부과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도 굉장히 좀 세지만 부과하고, 업무도 이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도 줄수 있으니까. 자, 이게 다 달라요. 일단 어 포인트는요 어이 어포인트는 임명하다예요. 임명하다 그래서 누구를 뭐로 임명하다 직함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somebody 직함 그러면 somebody가 is appointed로 임명이 되어지다 그래서 여기는 직함이 이렇게 와요 자 정답 아니네 그쵸 hire 자 이건 고용하다죠 그래서 누구가 고용이 되는데 w i t h 와 함께 고용이 되다 어? 일거리 같아 지금 뒤에 ING가 왔기 때문에 일거리로 고용이 되다 자 요거는 일단 놔둘게요 Obligate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틀렸어요 이걸로 Obligate는 이게 어, ob, ob, ob, ob, ob. Obligate하고 Obligate는요 얘는 부과를 하는 게 어떤 어, 굉장히 의무를 지우다 즉 법적인 어떤 규정, 법이나 규정에 관련된 거를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somebody가 오는데 투부정사하도록 의무를 지우다. 요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be obligated, 수동태, obliged, pp 들어가고 투부정사 이렇게 와요. 자, charge 갑니다. charge는 charge somebody 하면 은 나한테 돈을 청구하다가 돼요. 청구하다가도 있죠. 그쵸? 자, 근데 얘가 일거리, 응? 업무를 부과하다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charge somebody with 1. 이렇게 써요 charge somebody with 1이니까, somebody가 <웃음> 주어가 되면서, be charged. 자, 이러한 업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거리. 이렇게. 자, 그럼 답이 뭔지 알겠죠? 자, 정답. 어, charged.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얘는 얘가 정답이 됐고요. 자, 진짜 답표기를 좀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얘는 얘가 정답이요. 에 w e t h e r 자, 음.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약간 퍼즐을 좀 보시고, 누르시고, 어,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긴 했는데, 어, 음, 이것저것 또 문법 얘기, 어휘 어, 관련된 걸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문제 풀는 요령까지 해서. 어, 마지막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시간 안배하는 법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시간 안배 안에 다 3중 질문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까지 풀어놓은 문제에서 좀 틀린 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틀린 거는 또 계속 틀리는 그런 어떤 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오단노트 만드신 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고난이도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는 거는 같이 어려운 거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자는 고난이도 문제를 틀렸다 해도 감점이 없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5에서 한 문제를 틀려도 5.5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해에서까지도 한 문제 틀렸다해서 5점을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거의 다 맞춰야지 495점이 나옵니다. 자, 990점,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네,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하시길 바라겠고요. 990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득점, 960이나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어, 특히 5를 한 1개, 한 2개 정도에서 틀리고요. 나머지 7에서는, 어, 약간 시간이 몰, 모자라서 틀리는 뒷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좀 다른 강의 드렸으니까 다른 강의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어, 일주일 나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어, 기대해 봅니다. 아 wish you g